마츠야데 나마비루 해서 180엔. 이게 생맥주보다 더싼거 있죠. 하이보루 150. <목소리>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의 블로그 브리핑입니다. 예, 밥집과 술집. 과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버텨내고 있습니까? 예, 언택트 소비가 대중화되면서 밥집 술집은 사실은 영업전략, 운영전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70만개가 영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음식점 시장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밥집과 술집의 이 컨셉, 판도가 좀 변하고 있다는 라 차원에서 코로나 시대에 밥집, 술집의 유연성 있는 지속가능한 생존 전략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블로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번 달 음식과 사람이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음식점 기존 사장님들 입장에서 밥집 술집 신규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어 새롭게 오픈하는 가게 어떤 식사류 아이템과 주류 아이템의 유연성 있는 영업 전략이 어떤지를 제가 칼럼을 통해서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과연 밥집과 술집,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또 밥뿐만 아니라 간식류 아이템, 뭐 주전부리 아이템, 뭐 이런 부분들이 보다 좀이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 이 방송 대본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있어요? 먼저 아, 요 코로나 시대의 전반적인 외식업 시장 상황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시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가게들은 문을 닫는 만큼 또 생겨나는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음식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손실보상법이 하루하루 하루빨리 저는 이법 제와 돼서 특히 작년 영업 부진 매출 금액까지 소급 적용해 달라는 목소리도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밥집과 술집이라는 차원에서 그나마 이런 식사류 아이템 같은 경우는. 좀 숨통을 틔우는 분위기죠. 식사류 같은 경우는 특히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주로 테마로 담당하고 있는 오피스 상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사무실 있는 테헤란노, 마포, 서소문, 광화문, 상암도 뭐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도청, 시청, 법원, 검찰청 이런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식사류를 통해서 어떤 매출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특히 전국의 식사류 아이템 같은 경우는 배달 상권의 급행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뭐 배달 시장에서는 배민과 쿠팡이 쿠팡 쿠팡 이츠, 배민은 배민 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집에 하나의 음식만 배달하는 즉 이런 플랫폼 자체가 유래당 한집 배달 서비스를 이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함으로 인해서 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측면도 있죠. 식사류 아이템 같은 경우는 각종 면류 아이템까지 배달 상품으로 지금 개발하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좀큰것 같고요. 네, 식사류 관련 프랜차이즈 시장도 정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2021년 5월 현재 우리나라 공정에 등록된 브랜드가 무려 7731개에 달합니다. 이 중에 77.1%가 외식 브랜드인데요. 외식 브랜드만 하더라도 5963개에 달합니다. 한 달에 등록되는 브랜드만 하더라도 거의 한 371개 브랜드가 등록했는데요. 이 중에서 외식 브랜드가 300개가 넘었습니다. 즉 코로나 시대에도 프랜차이즈 시장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은 끊임없이 신규 브랜드가 공정위에 등록되고 있다. 즉 상권으로 본다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템이 시장에 출현할수 있다. 기존의 이런 식사류 쪽에 정말 국밥, 해장국, 돈가스, 뭐 이런 백반, 파스타, 찌개, 도시락, 뭐 이런 모든 식사류 아이템이 제이 브랜드를 끊임없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즉 외식 브랜드가 이렇게 많이 생겨난다는 것은 기존 브랜드가 영업이 잘 안되고 있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서 아마 가맹점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측면도 있고 소비자들한테도 새로운 칼라를 서비스하려고 하는 이런 식사류 아이템 외식 브랜드는 계속 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면류 파스타, 국수, 우동, 칼국수 같은 이러한 짬뽕 막국수까지 이런 아이템들도 프랜차이즈 신규 브랜드로 새롭게 등록하는 브랜드가 많이 있고 마찬가지로 배달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식사류 전문 아이템 중에서 저는 이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식사류 주류 그러면 먼저 식사류 아이템 사장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 근심은 뭘까요? 객단가가 낮다는 겁니다. 요즘 식사류 전문 아이템의 평균 객단가는 뭐 서울과 수도권, 지방, 뭐 상권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만 만원대, 만원을 채 넘지 않는 이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만원을 넘지 않고 객단가가 낮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야만 안정매출을 올려, 올릴 수 있다. 많은 사람을 받기 위해서는 회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고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형 점포를 많이 오픈하기도 했죠. 뭐, 대형 칼국수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무려 뭐 100평 넘는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 식당을 오픈했습니다만, 코로나 시장에서는 대형 가게, 큰 가게가 맞지 않다는 거 너무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식사류 아이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장님 입장에서 안정적인 매출 수익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홀 매출뿐만 아니라 포장판매 그리고 딜리버리 배달 매출까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메뉴 그런 아이템 그런 운영 전략을 세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일본 음식점 일본 식사류 아이템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일수록 식사류 음식점들이 안정 매출을 올리면서 궁극적으로 사장님 입장에서 순익률을 높이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일본 브랜드 하나를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는 2019년 코로나 직전에 그 당시에 동경상권에서 아마 제가 직접 취재했던 아이템인데 일본에 가면 꼭 덮밥 한번씩 먹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요즘 덮밥 시장 상당히 뜨겁습니다만 일본 덮밥 중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 그러면 요시노야 스키야 맞지야 이거죠 오늘 제가 요 블로그 포스팅 그 당시에 2019년 2월달에 했던 블로그 포스팅 자료는 1966년 창업 맞지야 덮밥집 대표적인 식사류 아이템 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제가 한번 쭉볼 수가 있는데 1966년에 오픈한 맛지아, 송옥이지 않습니까? 한글로는 송옥. 야, 이 뭐, 일본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맛지아 덮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어, 직접, 한국인 입맛에 그래도 잘 맞는. 어, 그 다음, 스키야. 어, 요시노야 입맛이 좀 제일 안 맞았는데, 이 맛지아 같은 음식점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요 작은 가게, 그리고 작은 가게 안에서 인건비를 적게 쓰는 방법. 그렇다면 주인이 주방과 홀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디귿자형 주방, 디귿자형 어, 주방, 이 홀과 주방이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된 이런 형태가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한국하고좀 다른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방 자체도 거의 혼자 운영하는 이런 측면도 볼수가 있고 객단가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도 보여주고 있죠 제가 특히 이 드링크유로 이런거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맛재 같은 경우는 야 1966년 창업해서 무려 지금 뭐 연간 매출액이 거의 9,500억. 우리 하나로 환 산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기업인 건 맞는데 이맛즈야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 한번 볼까요? 이 동영상. 음. 야, 이 동영상을 보면 맛즈야 이거 역시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어, 그 당시에 2019년 초 그 당시에 야 동경에 눈이 잘안 오는데 눈 오는 동경 아주 그냥 동네 상권에 있는 덮밥집이지 않습니까 야 180엔 어 자판기 있네요 자판기 일본의 자판기와 우리나라 자판기가 다른 것은 일본의 자판기는 거의 현금만 되는 경우가 많죠 카드 잘안 됩니다 그리고 쭉 보면 이 부분 야 보이시나요 야, 저는 일본의 맛지야에서 우리 한국의 덮밥집에 없는 반드시 일본의 덮밥집이나 웬만한 뭐 우동 라면 집에 가면 이렇게 요 지금 맛지야대나마비루해서 180엔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야, 맛지야의 생맥주가 180엔, 2천 원이죠, 2천 원. 생맥주보다 더싼거 있죠, 하이보루 150엔. 우리 한국 하이볼은 왜 이렇게 비쌌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 물론, 뭐, 하이볼과 이 생맥주를 이 너, 이 덮밥집에서 항상 판매하고 있다는 거. 이건 뭡니까? 이 생맥주와 하이볼을 팔므로 인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객단가를 높일 수 있다. 주류 아이템을 좀 세팅하는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혼자서도 객단가를 최소한 만원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주류 아이템과의 만남 이런 거는 우리나라 지금 식사류 관련 아이템들도 이런 맛집아 같은 이런 테마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본인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빨리 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26%까지 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 3년 후면 20% 이제 초고령사의 진입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어떤 식사류 아이템의 운영 컨셉을 우리 한국의 코로나 시대 이런 식사류 전문 음식점들도 한번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사류와 술한 잔, 낮술한잔이 컨셉이 식사류에 접목되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한번 꼭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료 아이템은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힘든 사업자 중에 한 분들은 역시 주점 식당, 주류 음식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 시름이 정말 깊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주점 운영 실태 요즘 어떨까요? 특히나 뭐 대표적인 호프, 이자카야, 그다음에 뭐 이런 실내 포차, 각종 소주, 맥주, 전통주, 막걸리 이런 유를 주로 하는 주점 주류 음식점 사장님들. 뭐, 주점 같은 경우는 오후 한 5시, 6시에 문열는다고 하더라도 밤1 0시면 문을 닫아야 되는 하루 4시간 영업으로 안정 매출을 올리는 건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뭐, CU 같은 편의점에서 난데없는 곰표 밀맥주, 뭐, 말표 흑맥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내, 내 캔에 만원하는 이런 홈술집. 홈술족들은 계속 좀 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래서. 주점 사업자 입장에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대안, 어떤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치킨 오프집이라고 하더라도, 치킨만 팔아서는 안 되고, 여차하면 뭐, 낮 시간대 같은 경우는 치킨 오프 정식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주점 사업자들이 어떤 매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뭐 강남 지역 상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한때 샵인샵 뭐 이런 낮 시간대 문 닫는 시간을 이용해서 출장 비페 같은 출장 비페 같은 아이템 아마 많이 접목하는 사장님들 계셨는데 모든 아이템은 소비자가 결정하는데요 뭐 강남 오피스 상권의 직장인들의 눈높이 시각으로 본다면 푸집에서낮 시간대 출장뷔페 6,000원짜리, 7,000원짜리 판매하는 게 만족도가 그닥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점들도 낮시간에 이 나홀로족이라든지 조용하게 점심 한 끼를 폼나게 먹으면서 아까 맛지아처럼 뭐 낮술 한 잔도 할수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낮시간 대 식사류 메뉴 개발 그리고 식사 플러스 술 한잔 컨셉의 이 정식 메뉴 개발을 좀 서두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밥집 술집은 운영 전략이 탄력있게 운영해야 된다 유연성이 높아야 된다 식사류 아이템은 최대한 객단가가 낮은 것을 객단가가 높일 수 있는 맛즈야 스키아 같은 여차하면 생맥주라든지 하이볼이라도 이렇게 세트 메뉴로 판매하는 전략 이거 중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포장 판매와 딜리버리 배달 매출까지 서둘러야 된다는 것은 요즘 뭐 전국의 음식점 사장님들 이라면 필수 사항인 것 같아요 주점 사업자 입장에서도 빠르게 이 코로나가 잠잠해 지기를 바래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제 마음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주점식장이라도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세트 메뉴 이런 정식 메뉴 뭐 이런 개발을 좀 한다면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이렇게 적어도 실패하지 않고 적어도 유지할 수 있는 밥집과 술집의 운영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 블로그 브리핑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예, 창업통 t v 는 계속 창업자들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예, 김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